저기 방을 나요 어떻게 내려가요? 그냥 내려가면 되죠? 다들 아시죠? 아시죠? 많이 보셨죠? 아시죠? 걸프런트 활동한지 벌써 2주가 지났어요 그쵸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신없이 계속 음악방송을 연속으로 달려갔는데 네 그때 전에 저희 V l 할때 그때 막아 이제 드디어 한다 막 이러면서 막, 응. 막 그때마다 첫, 첫 데뷔방송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응. 벌써 이렇게 활동한지 2주나 시간 차 너무 빨라요, 아, 너무 빨라요. 아, 정말. <웃음> 왜 이렇게 말하지 아, 마요, <웃음> 정말. 아, 아, 맞아요. 그이야 맞아요. 근데 진짜 맨날 저희 맨날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고 맨날 그랬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또 자주자주 음.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저희 이 주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웃음> 응원도 응원. 너무 많아가지 아, 응원 진짜 따봉입니다. 응. 응. 따봉입니다. 음방하면서 각자 소감 말해볼까요? 저부터 가요? 네. <웃음> 네. 아, 네 저는 역시 어, 팬분들이 그렇게 음, 응원을 많이 할실줄 몰랐어요 음. 아, 이건 저번에도 그랬지만 응원소리는 음. 정말 대단하십니다 거기에 저의 음, 네. 저는, <웃음> 그게 저의 비타민이십니다 그게 저의 비타민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전시설은 네, 네. 네. 어떠셨나요? 저는 어, 이제 방송 계속 연달아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의 전공 지진이 느껴졌다면, 아 맞아. 지금은 이제 조금 괜찮아졌지 않습니까? 그쵸? 맞아. 맞아? 맞아? 많이, 많이 처음보다는 괜찮아졌습니다. <웃음> 처음보다는 <웃음> 처음보다는 <웃음> 아유, 많이 얻었어요. <웃음> <웃음>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 저도 똑같이 음. 팬분들이. 응원해주셔서 저희도 너무 깜짝 놀랐고 응원 구호를 이렇게 또 들으면서 했거든요 진짜 맞아요. 너무 잘 들려가지고 진짜 잘 들으면서 응원 진짜 최고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못 느꼈던 감정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번에 음악방송하면서 처음으로 팬미팅이란 걸 해봐서 또 백장면을 만했어요 팬미팅 짱 생겼어요 미니가 정말 좋아요. 제일 좋아요. 저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팬미팅 아, 그 아니에요. 아요팬미팅이에요 네. 그 약간 미니라서좀더 응. 그러니까 다 같이 그러니까 응. 한분한분 한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약간 좀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맞아. 그 어. 팬사장이 아닌 그 야외에서 만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았어요. 약간 다, 다 같이 이게 사진도 찍고, 단체 네, 사진 이렇게 이렇게만 찍고 응. 막 찍고, 그래서 진짜 맞아. 좋았어요. 좋죠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도 소식이 또 되게 많은데요. 활동하면서 또아저아아하만면지아면서 저희가 많은 걸아 성과를 이뤘죠. 저희 아이튠즈 K-팝 앨범 차트 아. 2위. 와. 2위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아, 있죠? 그리고 미국 빌보드 월드 차아 월드 앨범 차트. 아 이라고 하습니다 한마디 구하셨어요 아, 벌써 저희가 진짜 이 기회를 이제 기세를 몰아서 아, 더더욱 네. 많은 분들이 네. 구독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다들 보고 계시죠? 네.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V앱도 많이 할테니까 네. 많이 구독해주세요 많이 라이브 눌러주세요 지금 지금 당장이요 안하셨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어, 구독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깜짝으로 팬을 하셨어요 다들 할지. 오늘 팬사랑을 했는데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왜저 이렇게 오늘 아시죠? 이랬는데 다들 어뭐요 뭐가? 뭐야? 나 구독하셨어요, 맞아요. 구독을 안 하셔서 그래요. 이거 구독 을 해야 하니다구 지금 <웃음> 누르세요. 당장, <웃음> 당장. <아니야, 맞아. 웃음> 네 지금 당장. 네. 그럼 저희 진짜 자주 자주 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맞죠. 그렇죠. 깜짝 서프라이즈로 네. 할게요. 그죠? 오늘 네, 아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웃음> 네. 지금 선물 다 받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오늘, 오늘 진짜 응.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정말 좋습니다. 저는 팬사랑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 추석 선물 로 팬사. 아, 아, 팬사 그리고 이제, 차트 차트들 차트하고 네. 많은 분들 맞아요. 그래서 저희 너무 행복합니다. 다들 추석 어떻게 보내시죠? 네. 한번 볼까요? 할까요? 네. 추석 연휴 앞두데 네. 댓글로 뭐 하실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정수리 방송 안 하겠다. <웃음> <웃음> <웃음> 하세요. 음. 아직 이게 음. 느려서 저도 선한 기다려야 선한 해. 저희는 지금 어뭐 할까요? 맛있는 거해 먹어요. 맛있는 거, 음. 맛있는 거 뭐, 맞아요. 아, 저희 송편 민요 송편. 저 오늘 계속 송편 민다고 말했는데. <웃음> 맞아요. 송편. 전전해 먹고 싶어요. 전. 맞아요. 언니 <웃음> 계속 전먹고 <전>, 싶다고 <웃음> 저는 언니들이 해 주는 걸 제가 먹겠습니다. 그럼 <웃음> 제가 송편 민절 되니. 너는 먹어라 넌찍어 먹어라 아유 유진아 너는 맞아. 너가 찍어라 그러면 <웃음> 내가 열심히 유진생 오나라 오나라나나라 꿀도 많이 넣어주세요 아 추석 때는 먹고 먹고 먹고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추석 때는 진짜 오! 노 가신대요 아! 청주 놀라운데요아 청주, 놀라운데요. 아, 청주 많이 가셨세요 <웃음> 그래도 오, 역시 추석은 가족분들과 진짜요 많이 먹고 건강하게 조심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뭐요? 다들 먹고 쌍줍을 침대서 에잘고요 <웃음> 너무 좋아요 <그래야>. 너무 좋은 거아요 <웃음> <너무 웃음> 어, <것 같아>. <웃음> <좋겠지? 웃음> 근데 너무 길어잖아요 맞아 근데 <웃음> 여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웃음> 너무 그래요 이럴 때 놀아줘야 알찬화를 하라고 네. 네. 가족분들과 여행가는 것도 좀 좋은 거 같아요 <웃음> 그쵸 음. 네, 언니들 음식 잘 만드세요 나, 나도 잘 만드세요 진짜 언니 언니, 언니 진짜 잘해저 진짜 잘해요 맞게만 주세요 김쉘프 <웃음> 아, 그럼 또 뭐하고 뭐 싶어. 싶어 먹는 거 말고 저는 이제 이달소 멤버들과 함께 놀러가고 싶습니다 아, 저는 음, 영화 보러 가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영화도 보고 저 그거 하고 싶어요 경복궁 한복장. 아! 왜냐면, 이제 추석이니까. 아 맞아. 진짜, 어렸을 때는 한복 많이 입었는데, 맞아. 크고 나서 뭔가 한복을 아 자주 못 입었던 것 같아서. 맞아요. 기때 진짜 많이 입었는데. 달소 멤버들끼리 다 같이. 다 같이 한복 입고, 이렇게. 기회가 또 이제, 육놀이도, 신병놀이. 해서이 회사. 뱀뱀님과, 월치천, 월이천월진이 해가지고, 네 명씩 해가지고. 그렇게 노는 것도 재밌을 것같아 아, 진짜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같아. <웃음> 진짜. 그것도 좋다. 그 한번 먹방. 근데 저희 이제 또 그렇게 하면 또 놀러 가면서 이제 방별로 진짜 아. 재밌게 맞아 그쵸. 재밌게 게임? 게임도 하고 저희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이제 그거를 숙소를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숙소를 살고 있는데 이제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누구랑 사냐. 아. 다들 궁금하시죠. 저희 근데 이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유닛이 있잖아요. 네, 모두 그러니 가깝게 살지만 이렇게 네 오드와이와 여진이랑 넷이 네. 살고 그리고 3분의 1네 이렇게 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이렇게 대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진 음, 네,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팬사인회 했을 때도. 맞아. 되게 되게 많이 궁금하셨는데 해 저희가 맞아요. 맨날 뭐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비밀이에요 이렇게. <웃음> 음. 뮤비에 현진이가 나온 게 놀랐대요. 맞아요. 음. 저희 오다이 서클의 뮤비 때 현진이가 깜짝 0.0.1초. 맞아요. 0.1초 맞아요. 0.1초. 피처. 제가 마치 비비언니 피처링 때 1초가 아 나온다. 아 그런 식으로 맞아. 1초 나왔는데 현진 언니. 진짜 예쁘게 나오셨죠 그때. 맞아. 진짜 맞아 좀 신기했어. 현준이 형왜 나왔을까요? 어 <웃음> 그거는 시크릿. 맞아, 맞아. <웃음> 그거는 비밀입니다. <웃음> 그거는 시크릿. 다들 이제 추측을 <웃음> 많이 하실 텐데. <웃음> 아직 못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못보셨나요? <웃음> 그러니까 보셨는데 현진이인지 모르시는 분들 아, 그게 저라고 다들 찰리라고 생각하시는 음. 분들이 있더라고요저 아니에요 <웃음> 못 찾으신 분들 꼭 <웃음> 다시 지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서? 유튜브! 유튜브! 유튜 채널을 네. 네. 가세요 당자아니 지금 저희 아, 보시고 아, 지금 저희 아, 보시다가 끝나면 들을 한번더 읽어보면 야고3이라서 네. 멋있네요. 아이 뭐야. 잠시만... 맞아요. 지금 입시 기간이죠. 맞아요. 같은 고삼으로 응원 메시지 한번 보여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도 고삼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제 추석이었는데 좀 불안하시고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는 알차게 보내시고 이렇게 힐링을 한 다음에 다시 새롭게 맑게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어요. 응원해 주셔야 돼 파이팅 파이팅! 시험 100점 맞죠? 아 미안. 맞아요 <웃음> 저도 딱 추석 명절이 끝난 후 바로 실기시험이 있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네. 근데 맞아요 요즘 또 실기기간 맞아. 맞아. 지금 예체는 맞아요 지금 예체능 계열은 실기기간일텐데 저도 그때 추억이 트럭트럭 떠오릅니다 다 합격하실 <웃음> 수 있어요 그쵸 맞아요 진짜 <웃음> 저희 팬들은 잘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우리, 팬이 우리 팬이 짱이니까 우리 팬짱, 팬짱. 짱! 자 추석 연휴에 다들 시골 가시나요? 그쵸. 가시겠죠. 네. 아, 다 가시고 고양이기, 고이 시골 가려 네,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이제 지루하니까 휴게소 또몇번 들려주고 이제 노래 신나게 들으면서 저희 걸프런트 노래를 들으면서 시 이제 신나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고양이길 그룹곡도 <웃음>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저희 걸프런트. <웃음> 저희 음, 이달의 소녀 처음부터 끝까지만 들으셔도. 금방 도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니가 좋아 난쿨네 처음부터 막 희진이 때부터쭉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희진이 때부터 가면 이제 마지막 걸프론트 이제 마지막 스타 라이트까지 네. 들으면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웃음> 완벽합니다 들어주실 거죠? <웃음> 들어주세요 <웃음> 결혼해줄래? 그럴까요? 오! 차 안에서 오어서 노래 들었어요 우와 아 지금 대체로 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할머니는 집까지 일분 걸리신대요. 그러면 일분 <웃음> 미리 듣기라도 아니면 그거 오드 그거. <웃음> 근데 오드는 다시 멈초서 <웃음> <5초여서 웃음> 들을 수있요아 그렇죠. 그거? <웃음> 그거 들고 도착하겠다. 추석 연휴에 일을 하신대요. 와 오케이. <웃음> 아, 되게... 아, 아, 맞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웃음> 맞아요. 오늘도 막 뭐하세요? 이랬는데 집에서도 쉬어야죠? 아니면 뭐 열심히 벌어야죠 이야죠 뭐. 네. 이런 황금 연휴까지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진짜.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쵸 그러면 또 봐야죠 데뷔해줘서 너무 고맙대요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인 시험인데 <웃음> 슬고 <웃음> 이거 아, <웃음> 아, <웃음> <주영> 파이팅 지원 <웃음> 공부. 아 김미연 님 너무 예쁘시다고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I l o v 오마이걸 당연히 안매다 아, 선배님들 <웃음> 너무 좋아합니다. 체리가 응,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아밥 먹었냐고요? 밥 먹었냐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저희는 아까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어서 아직도 배가 안보어요 지금도. 죄송합니다. 배가 불러요. 맞아요. 많이 드세요. 민망하다. 언니, 윙크 해달라고 하시는데, 한 번씩 해드릴까요? 네. 그럼 막내의 체계부터 해야죠. 자 하나 둘셋삐아자 아, 그럼 어, 어린 순서 대로고 싶어요 띠용이 아 카운트다 해주세요 하나 둘셋 잘했다 아닌가? <웃음> 자하음둘셋 삐클 <웃음> 세상에 <웃음> 너네 이렇게 링크탄이 네, 끝이 났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니야. 네. 아, 팬분들이 심장이 고장났다고. 아, 아유.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예. 네, 힘내세요. 어우. 하자. 자, 다시 한번 봐볼까요? 네. 음, 자, 다들 뭐 하실 건가. 음, 저희 이제, 뭐 하죠? 음. 지화가 신났네요아 <웃음>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저희 오늘 많은 사랑을 받고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이렇게 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도 힘이 들어야죠. 맞아요. 당연하죠. <웃음> 배고파요. 저도 배고파요. 캡처 타임 주시래. 캡처, 아, 캡처 타임. 타임? 포즈를 음. 하나 잡을까요? 캡처 타임.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포즈? 나 윙크. 나는 그냥 있어야지. 아 있어. 난 꾹꾹이. 응, 응. 응. 하나 응. 둘 셋. 괜찮아요? 캡처하셨죠? 여기까지. 캡처 캡처하셨 <웃음> 여기 시간에. <쓰시거나>. 여기. <웃음> 우리가 진짜 좀더 많이 알려졌구나 음. 이렇게 좀더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진짜 또 이렇게 저희 보러 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온 곳에서 네. 네 감사했어요 진짜 또 해외, 해외에서 해외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렇죠. 저희도 진짜 깜짝 놀래고 정말 좋았습니다 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쇠리 스타일라입 스타일. <웃음> 해주세요 사타일라입해세요저 어떻게 시작하잖아요? 왜? 네, 왜? 네. 아, 네. 너 어제도 계속 불렀다. 맞아. 그 <웃음> 어제 계속 사월이가 아, 그인가요 어, 응. 네. 아사나다가다찾아아네아가아 너무 귀엽게한거 아니야? 멋있겠어. 멋있해야지 제길아, 좋아요. 왜 패트로 할요저만으로 해볼까요? 지금 배고프니까 제가 먼저 할까? 야서야 나는 지금 핫창 거 먹고 싶어. 아하 uh 예를 -huh. uh -huh. 들면 example. 비빔밥. <웃음> 이런 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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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예쁜 표정으로. 네. 자, 미, 자, 양전해지고. <웃음> 네, 네. 다시아부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자, 애교 보여달라는 아, 분이 많, 많으시네요. 아, 아 가시나. 가 한번. 이번 섹시 컨셉인가요? <웃음> 가시나요. 네, 한 번씩 총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 아, 저의 신경. 저는 이걸 잘 모르는데 저도 설명해주시죠. 저는 체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가시나 어, 어디서부터 어디를 고개를 해야 되나요? 어 우선요. 네.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이렇게 처음에 반딱반딱 네. 표정은요 표정은 웃으면서 반딱반딱 하 아, 예. 네. 하다가 반전를딱 주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웃음> 하다가 네, 하이트다가 하이, 뜬뜬뜬 오른쪽부터요. 네 오른쪽부터 갑시다. 네, 시작. 등, 등, 등. 하면서 팍 바꿔줍니다. <목소리> 고개 지 그리고. 짜. 다어떠신요 저는 스타일라이트요 저도 스타일라이트요 아, 스타일라이트 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음, 근데 사실 다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매력이 다른데요 맞아요 다 그게 약간 매력들이 정말 정말 달라가지고 맞아요. 이게 다 약간 팍팍 가지고. 서 저는 다 좋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 들어주세요 누나한다 좋아하는데요 그쵸? 청주에 할만한 게뭐 있냐고요? 청주? <웃음> <전체 웃음> 감주 제 지침체 <웃음> 요절이 굉장히 많아요. <웃음> 육의도시입니다 네. 아, 교육의 도시. 가서 공부하시고 오시면 돼요. 어머. <웃음> <웃음> 파이팅. 음 이사디디카 <웃음> 아, 잘 듣기 좋아합니다. 노래 한 소절 불러달라고 하시네요. 무슨 노래 무리죠? 어, 저희 솔로곡 한 번씩 불러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아 요, 아요 사랑이 뭐가 문제 A to Z. 네. 아 아아 네. 아, 아. 이거 정말 <웃음> 와우 이거 정말 큰다나다 사랑은 무엇인지 A t 지네오왜 먼저, <웃음>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저는 이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게 잠깐 헷갈렸으면 <웃음> 그 다음에 진솔 언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웃음> 점점 더 깊어지는 밤에 줄 out of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럼 리본 님 저는 솔로곡이 두 개가 있죠 그렇죠 무엇을 타이틀을 불러줘 당연히 아그렇겠죠네 <웃음> This is e l i p s e 네. 네응 너무? 어 이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많이 즐겼네요. 네. 맞아. 너무 너무 즐겼나요? 그런가요? 우리가 우리... 조금 이미지 관리도 그러니까는데 네. 다들 다들 사실... 너무 우리를 다 이렇게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네. 갑자기 너무 막 이렇게 저희가 너무 탈탈한 거 같... 탈탈한 모습을 많이 보고 좋아요. 탈탈한 맞아요. 맞아요. 저희 많이 좋아해 줘. 오다이스크가? 맞아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다이스크. 맞아요. 이달의 소녀.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 그다음 네 오늘 이렇게.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잤어요. 얼마나 했죠, 우리? 저희 얼마나 했죠? 25분! 네, 25분이나 했다고 하네요. 네, 오늘. 저는, 저는 진짜 짧게 했는데, 오늘 길게 해서 왔서텐네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많이 즐기셨나요? 네, 지 저희가 모든 걸, 아, 아, 모든 건 아니지만, 네. 도 짧은 거였어요. 우리 이제 매력이 이만큼 있는데, 네. 이만큼 보여줬어요. 네. 아니, 많습니다. 안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다들 많이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저희 이만큼의 매력을 다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해주실 거죠? 하트 맞아요 저희는 네, 하트가 10마리 넘었어요 호우 마구마구 놀아주세요 <웃음> 하트도 마구마구 놀 마구마구. <웃음> 마구마구 그리고 이제 <웃음> 하트도 마구마구, 마구마구, 마구마구 놀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이렇게 마무리를 곧 해야 되지만 <웃음> 맞아요 <웃음>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언제 맞아 요 언제 저희도 찾아올지 몰라요. 네. 그런데 갑자기 눌러 있어요. 갑자기 켜가요 어, 갑자기. 갑자기 켤테니까 <웃음> 이제 이제 통보도 안할 거예요. 갑자기 켤 거예요. 갑자기 자기죠? <웃음> 볼수 있으면 네. 구독을 많이 많이 네. 눌러야겠죠? 그렇죠. 네. 그 그렇죠. 이제 오늘 오늘의 V앱 소감 두 번째로 했잖아요. 소감 네. 네. 네. 말해볼까요? 그렇죠. 누구 부터할까네 네. 네. 저부터 말해보겠습니다. 네 자요. 네. 네. 네. 네. 네. 제가 네. 오늘 두 번째 V앱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저번엔 너무 짧아서 아쉬웠는데 음. 오늘 이렇게 거의 30분 동안 이제 얘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아, 저희가 음. 또정수리방송을 했잖아요? 네, 맞아 아, 아, <웃음> 이제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려서 굉장히 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저희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번보다는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네. 저저 추석 많이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이달의 소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조심히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알죠? 그 아, 다음에 땅 쇠리 쇠리! 아저아요 어, 오늘은 저희의 두번째 이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벌써 하트도 10번째 넘어갔는데 아, 너무 감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할테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실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 저희 열심히 하는 최리가 되고 오다의 서클이 되겠습니다 그 모달에서 그죠 이할의소도 되겠습니다 이달의 소연 이달의 소연 오소 어떠셨나요 네, 이제 저번에는 첫 이제 데뷔 방송이 나가기 전에 했고 <웃음> 지금 이제 몇 번을 하고 나서 했잖아요 그렇죠 <웃음> 이제 조금은 아직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맞아요 다음에 세 번째 할 때는 저희가 더 프로가 돼서 그렇죠? 그때는 어! 더 프로가 돼서 하겠죠? 그쵸? 맞아요, 그때는 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하트가 11만이지만 그때는 <웃음> 맞아요 20만 기대해봅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기대해도 되겠죠? <웃음> 여러분 <웃음> 진짜 그리고 다들 이제 즐거운 음,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네. 어, 다들 네. 몸건강히 네. 고향 네. 다녀오시고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이제 또 네. 날씨가 추워져서 추워. 감기 조심하시고 네 가족분들과 네.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건강이 네. 최고입니다. 아저 지금 지금 비도 오는데 오늘 내려가시는 분들은 비길 명절 네.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 많이 미끄러워요. 재밌게 네. 재밌게 가족분들과 네. 좋은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대달 소녀 오드아이 서클이었습니다. <웃음> 안녕. 잘 가요. 아, 바이바이. 어,